아이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징크스 알루치 야소 장인이 꿈은 꿈어그 여담으로 제가 지금 정글 두 번째 연속 두번 걸린 거 처음이에요 방송하면서 자크 캔디 렐시 츄 그렇게 한거 맞나? 어레슬라이츄 뭐라 읽을지 모르겠어요 음. 가시오페아 의뢰인 K 서리빛 이즈리얼 유기농 미농 오 아이디 이쁘다 메카 말파이트 갈프 말자 홍타쿠 내가 좋아하는 말자하 텔포 들어왔네요 불의축제 쓰레쉬 말자는 그냥 점화들고 빡빡 라인 라인 계속 미는게 좋던데 제가.. 제.. 제.. 그.. 주.. 제 생각에는 제 경험상은 그런, 그런 말자들이 좋았어요 불의축제 쓰레쉬 메카 완드콩스 야쏘 캐릭 로이조 님 방송에서 보셨군요 로이조 님이 실력이 좋기 때문에 예아 다만 그 방송을 보고 수많은 이어 그쵸 마치 페이커 방송 아, 페이커의 경기를 보고 따라하는 것 마냥 따라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고통받는 사람도 많지 노말에서는 상관 없는데 아이 랭크에서 처음한 야쏘들과 가지고 똥 싸는 거 보면 정말 뒤통수로한대 갈겨 주고 싶어 내가 소라카 정글을 하는거는 내가 이것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하는거야 잘 풀릴 때는 내가 그래도 잘하는 편이지 처음하는거 랭크 들고 와가지고 지면은 그게 얼마나 민폐입니까? 전 그런 짓은 안해요 <웃음> 사신소라카 할로윈데이 때 다시 판매하지 않을까요? 이거 할로윈데이 뿐만 아니고 뽑기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뽑기 가끔씩 이제 패키지를 파는데 그 중에 사신소라카가 끔씩 껴있어요 아 이게 정글을 하면은 1레벨의 어, 힐을 못 배우기 때문에 어, 싸움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1레벨 때힐베였어 그러면은 싸움을 한번 해봐도 되긴 하거든? 근데 지금은 안돼 돈을 줬어? 카시오페아한테 엥? 돈이 없잖아 무슨 소리야 야빼빼빼빼왜왜왜왜 왜, 왜, 왜 들어가? 음... 굳이 맞아줄 필요가 맨순간이 새로운 모험이죠 이제 피만 빠지고 시작하네 생각좀 하면서 자 친구들 아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야 그래 생각이 필요해 생각을 하면서 하면 질 수가 없어 우리는 생각 없이 하기 때문에 맨날 지는 거야 나는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 손이 안 따라주는 거긴 하지만 <웃음> 손은 중요합니다 생각.. 생각이 깊어도 손이 안 따르는 거아 가끔 제가 소라카로 극한의 무빙이 나올 때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방송에서는 안 나오고 맨날 이제 혼자 할 때만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가 증명할 길이 없어 방송에서 맨날 똥싸움만 보여주니까 참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그게 언제 판매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판매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한두번 정도 봤어요 안돼, 안돼 우리 말파님 돌아가실 위기 별들의 부름이 들리는군요 별들의 부름이 들리는군요 말파가의 삐뽀삐뽀 갑니다 많이 많이 힘들어 부여용 말파님은 사리신 다음에 한타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웃음> 상대의 정글이 뭐냐? 자크구나? 이게. 어,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왠지? 잠시! 여기까지면 잡고 깔끔하게! 갔다 와야지. 와드가 없는 곳은 항상 조심을 하십시오. 드릴게요. 그렇지 왼쪽 자크요. 이한 어디죠? 자크가 저로 가고 있어요. 아마 내 레드 빼먹고 가는 거겠지. 괜찮아, 나는 레드를 포기하고 말파를 살렸으므로. 근데 말파 또 뒤질 위기? 저반피하면 금방 또 나가린데. 조심하세요. 네, 레드가 무사하면 은 정말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발 어, 오. 오. 오 있었어? 이야 예. 아아 자크 네. 땡큐요 오 네. 네. 죽을 위기 살았어? 자크가 뒤에서 마나가 없구나 어 내가 어디로 가줘야 되냐 이거 갈 데가 없구나 되나 이거? 될것 같기도 한데 싸워봐 마음의 평안을 위해 <웃음> <차>. <웃음> 아이고, 말파이마 망했어요. 우리 어떡합니까? 오, 야불치 언제 왔어요. 맞습니다. 도움해드릴게요. 아쉽다야. 그 아이들의 부름이 들리는군요. 어, 페루스님 안녕하세요. 정글락 하보러 오셨구나. 마침 잘 됐습니다. 정글락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아, 잘안 풀리고 있네요. 당신을 <웃음> 치유하고 <이게 웃음> <제가 웃음> 지켜드리겠어요. <웃음> 뭐 말린건 말린거고 이제, 나중에 한타로 승부 봐야지 한순간도 시작하고 음. 별의 희망 음. 당신을 시유하고 갔다 와야 징. 아이고, 블루 먹고 따였냐. 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이게 제가 내가 못가 지금. 마 균형을 오 위험했어.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쏘리 아, 이스리쏘 탑은 내가 지금 가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고 그냥 이거는 진짜 미안하지만탑 혼자서 버텨야 돼요. 내가 미드랑 원어제 보디위주로 킬 수밖에 없어. 제가 필요한 곳이 어디죠? 궁원이요. 조심하시고 야소 레드 먹고 왔나? 아니겠지. 레드가 없는 거 보니. 아이고 당했습니다. 자, 그글 일로 그 가네 빌로. 저거 미친놈 그냥 빼세요 그거 다 갑니다 위에 마음의 평안을 위해 만더 따라가면은 되지 않을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아직 궁은 안 썼어. 철이 형 나오고 알파가 아주 잘해줬어. 한순 어? 불씨가 던져요? 제가 던지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난 홀, 파, 홀, 서 홀, 파, 홀, 파, 홀, 파, 들 파, 홀, 파, 홀, 자크 아마 다이브 해올것 같거든? 이거 안 돼. 지금 야 길자. 야 야. <웃음> 야. <웃음> 말자. <웃음> 야, 말자. 이가 이렇게 대박을 냈네요. 대박이다 진짜 이거. 말자는 죽어서 똥가루를 남기는구나. 인정합니다. 미드 커버하고 있어야겠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 했는데 어 이제 군까지 다 빠지고 나니까 어 도저히 야수 군까지 만약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 근데 이 정도면 뭐이 <웃음> 이 정도면 뭐 이득 봤어요. 말잘 좋아하는 게 이거 때문에 그래. 말 잘, 말 잘. 딜은요, 딜, 말자가 먼저 끊기고 시작해도 남,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잘끔 미드가 죽어서까지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어서 또 궁극기도 좋구요. 야수 같이 날뛰는 애들 한 번에 촥 묶어주잖아. 궁0초 그 잘했다 잘했다 날짜 잘했어. 이렇게 날뛰는 카시오페아도 딜로스 시키기 딱 좋고요. 정말 키에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제 우리 이즈님께서 벌써 키를 얼마나 쓸어담으신 거야? 와 사고팔이야. 야, <웃음> 장난 아니네 스토어가? 방금은자크가 그냥 죽을 각오하고 저 따라 온 거예요. 자꾸 패시브도 없었거든 그래서 저거 사실 들어오면 안되는건데 그냥 내가 눈에 까시니까 들어온거야 아 그래 난 죽어도 좋아 난 죽어도 좋아 그럴 때 그래서 내, 내 죽음으로 인해서 이즈랑 말자가 크면 훨씬 이득이에요 소라카는 야 물론 소라카 살아남으면 물론 좋, 좋은데 소라카랑 자크가 둘이 죽었어 그럼 자크가 죽은게 훨씬 불이 어 손해요 손해 소라카는 적당히만 커도 되거든요? 엄청 잘클 필요가 없어 적당히만 <웃음> 커도 할일인분은할수있어 근데 어 잠깐만 이거 말판님위기오 <웃음> 이야 예, 나이스 쓰레쉬이이이이 드야게요쓰레쉬 <웃음> 멋있당 이거요 사신 소라카 스킨이에요 소라카 스킨 중에서 가장 비싼 스킨이에요 하하하 <웃음> 티체니 오셨네 티체니 어서와요. 어자 말자, 아 좋아 이정도면 이득? 네, 어 말판이, 말파들이... 어! 이야! 복수했어! 마무리! 개꿀인데? 근데 총 환경하다 말자 미친 <미침. 웃음> 말자 궁도 안썼어 말자 궁도 안쓰고 한타 이겼어 우리 아니다 그냥 가자 우리 꺼 먹자 그럼 이거 이즈가 먹어라 이즈 먹자 됐어 게임, 게임 이제 던지지만 원, 2,000만 지지만 진짜 다던지만만 원, 2,000만 원, 2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가 붐타임님께서 롤은 보는 재미가 있네. 야내 게임을 보고 재밌다는 이런 극한의 칭찬을 해주실 줄이야.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 말자님, 내가 가요? 허탈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자 우리 말어 이제 왔어 이제 왔어 그렇지 아니 아니 이거 같이 이렇게 밀자 업쟁이 밀자 업쟁이 상대의 야스오하고 글치 나왔는데 막으로 오질 않네요 <목소리> 있을 것 같아. 더? 그렇지 아 진짜 야 쓰레쉬 쓰레쉬 개잘 야 진짜 개잘 뭐 아무것도 안해 다 하고 있고 뭐뭘 아무것도 안해 <웃음> 손까지 갖추셨다. 이게 제가 갈 길이에요. 아까 탑에서 살린 것도 그렇고 지금 쓰레시가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게임이 이기고 있을 때는 어머닌데 어, 게임이 지고 있을 때는 완전 히 잉여야. 그래가지고 소라카에 소라카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려요. 그 어떤 챔피언보다도. 와 진짜 소라카만큼 극과 극을 달리는 아, 뭐 야소나 마이 같은 그런 막킬 딸령 챔피언 말고 서포팅에서는 소, 라카 이상으로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챔피언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기고 있을 때와 지고 있을 때의 모습이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챔피언이 없어 지금은 아주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와저 잡죠? 어? 미치 야 겨우겨우 살았다 진짜 겨우겨우 살았다 야, 이즈, 이주, 이즈가 끊기고 시작한건데 이 정도면은 정말 잘했어요 자, 이제 워브로도 나온다, 얘들아 기대하렴 <웃음> 아, 그렇네, 평가가 극단적으로 알린 챔피언 중에 아, 예 깜빡하고 있었네 불치도 있었어요 불치가 진짜 좀 그렇긴 한데 드하하하 <웃음> 아, 블리츠 크랭크는, 아, 호불호가 갈린다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블리치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군에 걸렸을 때. 물론, 아, 아무것도 못하는 빈깡통 아니고, 아이고야. 죽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이즈님. 아군에 당했어. 이즈님, 제 옆에 계시면 안 죽었음. 내 m 워는1 나와서 무한힐이 된단 말이야 어? 아직 안되네? 잠깐만 내가 룬을 잘못 들었나? 아이고 야 이거 말자 없어 말자 없어 빼야돼 알자가 텔프였던걸내 깜빡했어. 근데 나왜 체력이 왜안 늘어나냐? 이상하네. 이게 제가 갈 길이에요. 흠. 내가 룬을 잘못 들었나 봐요. 그니까 제가 원래 레벨 13되면 딱 체력 3000되게 세팅을 해놨는데 어.. 지금 룬 세팅을 잘못.. 잘못.. 룬을 잘못 들고 왔나봐 레벨 15는 돼야겠네요? 15되면 딱3 0 0 0되 여기 신발보다는 뭔가 탱탱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와드는 장신구면 충분하죠. 저날 뜨고 있습니다. 내가 보스를 막아볼게요. 근데 이건 나 혼자. 막... 어? 됐다. 야수 없어요. 야수 없. 어? 아 근데 스레시가 필요 없는데. 어, 이 겁나 안 죽어 이거. 별의... 힘.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자 억제기 파괴하고 야스 갑니다 이제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웃음> 오? 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다 튀어 다 튀어 튀어라 튀자 우리 주력 딜러 다, 다 끊겼어 우리 말자 이제 없으면 노딜 오로 가면 끝낼 수 있을 듯해요. 저 이제 체력 3000 됐어요.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이 신발은 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답.. 플레이에 있어서 답답함이 안 느껴져 신발을 가게되면 근데 문제는 어.. 이제 신발보다도, 이속보다도 당장 뭐 주문력이 더 급하거나 뭐 체력이 더 급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신발을 포기하는 선택도 중요합니다 저는, 저는 지금 예, 상대가 저를 무는 조합이 많아서 체력을 더 빨리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 먼저 체력을 올린거고 만약에 서로 이제 카이팅을 계속해야 된다. 견제전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그 이제 라인 라인 대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는 어... 예, 신발을 사주는 게 좋죠. 계속 이제 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적을 압박할 수가 있으니까. 야, 말파갓 내가 이제 진짜 신나는힐 힐홀릭! 힐링홀릭을 보여주겠어 아 우리 말자님께서 오셨어요 어? 하하하 여러분 보세요 소라따 피차는 속도를 보세요 이 경이로운 피차는 속도를 자 힐량 6만 갑니다 힐량 6만 오 잠깐만 야 끝났다 신나라 이야. 잘하는데? 팀원 다 잘했다 좋습니다 아 기분좋게 이겼으니까 또 기분좋게 힐량 딜량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우선 딜량은 어, 이즈랑 말자 중에서 경합을 벌일 것 같은데 저는 말자 한표 주겠습니다. 이번 판 말자가 정말 멋진장면 많이 마,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말자 한표 주겠습니다. 어,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일단 1등 볼게요. 하나 둘셋뿅 오, 진짜 다, 다 경합했다. 이런 판이 드문데 말파도 지금 이즈보다 딜을 더 넣었네요. 기가 막히다. 거의 1000? 천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어 말자가 1등 그 다음 말파가 2등 이주리이 그렇게 열심히 딜 넣었는데 말파보다 말 안나왔네 그게 신기하네요 말파가 이건 잘한거야 말파가 킬이 12킬 먹었네요 이래 보니까 아 이정도 킬을 먹었으면 딜이 이정도 나올만해요 말파가 그렇게 극딜템이 하나 아, 극딜템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딜이 이렇게 나온다 오로지 태블망 비비기 딜 그리고 궁딜로 이정도 나온거예요 진짜 말파가 좋긴 좋다야 이래, 이래 보니까 또 느껴지네요. 일단 말자, 일단. 자, 힐량은 당연히 이거보다 높게 나올 겁니다. 제가 워머까지 뽑았고 했는데, 힐량이 이거밖에 안 나, 어, 힐량은 이거 당연히 넘는 거고, 한 3만! 여러분들은 최소 3만 이상에서 예측하시면 돼요. 저 3만 2천 예상합니다. 역시 야필패? <웃음> 야필패라기 보다는 상대 불치가 던졌어요, 중간에. 왜던진지 모르겠는데. 탑에서 아 물론 탑에서 야스호랑 자크가 좀 무리를 했어요 그때 쓰레쉬랑 내가 가가지고 어 이제 그 말자랑 이제 올 때까지 계속 시, 그 저기 시식이 걸어주면서 그 이제 말자가 키를 좀 먹는 계기가 되는데 거기서 좀 불치가 멘탈이 나간지 던지더라고요 그한실량은 32,000 정도 예상합니다 어 맞추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네요 아마 이게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섣불리 의견을 내시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뿅! 그렇지! 야, 기가 막히네요. 31574, 반올림해서 32000. 역시. 아, 내가 맞춰보니까 재미가 없네. 아, 참. <웃음> 근데 딜량은 불치보다 낫다는 거. 그리고 쓰레쉬보다 낫다는 거. <웃음> 뭐, 어떻습니까? 힐량으로 커버하는 건데, 원래. 소라카가. 좋습니다. 아, 오랜만에 재밌는 판 했네 다음 판에도 내가 워모그부터 가봐야겠다 아이 참 워모그가 재밌어